입체화 락트산 락틱 에시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말로는 유산, 젖산, 유산균 발효 뭐 젖산균 발효해서 이 락트산을 만듭니다. 만들었는데 문제는 그러면은 두 가지 락트산이 이와 같이 다른 물질이 존재한다 이 말이거든요 자, 이게 두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유산균 발효해가지고 만들어졌는 유산은 이쪽에 좌측일까 우측일까 우리가 열심히 먹고 있는 거 좌측일까 우측일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자, 이거, 알콜기를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이름을 붙일게요. 자, 알콜기가, 자, 이거는 우측에 있고, 자, 오른쪽 거는 좌측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알콜기를 가지고, 락티게시터 종류가 두 가지 종류가 다르다. 그러면 이름을 오른쪽을 독일어로서 덱스트로테토리고 그래서 이걸 D 락티게시더라고 부르고 이걸 레버로테토리라 해가지고 L 락티게시더라고 이름을 부를게요. 자 이제 이름을 구분을 했다. 그러면 이름으로서는 구분이 됐습니다. 우리가 먹는 김치 뭐, 씌워졌다든지 유산균 발효시켜가지고 나온 것은 이겁니다. L타입입니다. L타입이에요. 그 다음, 우리 몸에 운동을 많이 하고 나면 젖산이 만들어져요. 젖산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근육통이 옵니다. 그 젖산은 D타입입니다. 근육통을 일으키는 젖산은 D타입입니다. 놀랍죠? 자. 이와 같이 락터 산은두 가지 구조가 있다. 자, 3차원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사면체 기하 구조로 이렇게 나타냈다. 그런데 자, 이와 같이 탄소에 수소 그러니까 탄소에 치환기가 4개가 치환대 치환기가 결합할 수 있는데 네 종류가 다 다른 탄소. 이걸 우리가 무슨 탄소라고 이름을 부른다? 카이랄 탄소라고 부르요 카이랄 탄소. 다른 말로 어떤 뭐 부재탄소라는 용어도 쓰고, 영어로는 카이랄 4번,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은, 카이랄탄소를 가지고 있는 물질은요, 자, 이와 같이, 거울상 이성질체를 가질 1차적인 조건을 만족을 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아, 이 카이랄탄소가 있는 물질인지, 없는 물질인지를 일단은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밑에 한번 봅시다. 자, 이 경우에는 프로판산입니다 프로파노익애시드에서 CH3 수소 두개 카복실산이에요 이 프로판산은 수소가 동일한게 두개가 있기 때문에 이게 탄소가 카이랄 탄소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두 물질은 포개면 포개져버려요 포개진다는 얘기는 동일한 물질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설명을 자 여기에 책 속에 4개의 다른 작용기가 결합한 탄소를 카이랄 탄소라고 부른다 카이랄 그리스로 카이랄인데 영어로는 손이란 핸드 뜻입니다. 자, 카이랄 탄소라고 부른다. 자, 이와 같이 네 개의 다른 작용기가 사면체 모퉁이에 위치할 때두 개의 다른 배열 또는 입체 배열이 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고 이들은 서로 거울상 관계에 있다. 자, 거울상 관계에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성질체를 거울상 이성질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자, 거울상 이성질체 이두 가지가 거울상 이성질체이다 거울상 이성질체 거울상 이성질체 그러니까 이성질체인데 혼자 식은 쓰면 똑같아요. 물질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입체적으로 이와 같이 거울을 두면 거울 속에 생기는 상과 실제 상과 같은 관계가 있다.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손을, 오른손을 거울에 비추면 거울 속에는 왼손과 같은 모양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두 가지가 이 거울상 관계 이성질체인데 이걸 거집어 내어 가지고 포개봤을 때 포개지면은 같은 물질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오른손 왼손이 안 포개져요. 손이 달라요. 그 얘기입니다. 손을 어떻게 이렇게 포개려고 하는 아, 힘들지요. 그러니까 장갑을 여러분, 오른쪽 장갑과 왼쪽 장갑이 다르죠? 같다면 오른손에 끼는 장갑을 왼손에 껴도 이렇게 뭔가 불편함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불편하죠 안 맞잖아 장갑, 오른손 장갑, 왼손 장갑 달라요 그데 겹쳐지지 않는다, 않는다 그 얘기는 동일하지 않다 그 이걸 우리가 거울상 이성질체를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거울상 이성질체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나갔어. 나갔어. 여러분 책에 카이랄 탄소를 갖는 이성 이성질체 이 예를 조금 더 들게요. 자. 지금 이것이 이와 같이 거울상 관계에 있는데 이 거울상 관계에 이걸 뭐 포개, 회전시켜서 포개 볼때 포개지지 않는다. 이걸 계속 설명을 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거울상 이성질체는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자, 몇 페이지입니까? 자, 이 내용 나오는 페이지를 여세요. 앞쪽에서 우리가 설명한 바와 같이 네 개의 다른 작용기가 결합된 카이랄 탄소는 두 개의 포개질 수 없는 거울상이 존재한다. 그 얘기는 물질이 다르다. 자. 이 절에서 두 예와 전절에서 락토산과 같이 겹쳐질 수 없는 거울상인 입체이성질체를 우리가 거울상이성질체라고 부른다. 자, 언더라인 거울상이성질체를 이름을 에난쇼머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우리 말로 그냥 거울상이성질체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영어로는 에난쇼머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은 거울상이성질체가 어떤 특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자, 이겁니다 자 물거울상 이성질체 차이는 미세하다 미세하다 녹는점 끓는점 굴절률과 같은 물리적 성질은 동일합니다 물리적 성질은 동일하기 때문에 물리적 성질로는 거울상 이성질체를 분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분리 안됩니다 자 거울상 이성질체는 단 하나의 물리적 성질인 어떤 성질이냐 하면 은 편광면을 회전하는 방향이 다르다 편광면을 회전하는 방향이 하나는 빛을 오른쪽으로 돌리는 우회전성이면 은 반대쪽의 거울상 이성질체는 좌회전성이 됩니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물리적 성질 똑같은데 평광 빛을 좌로 돌리냐 오로 돌리냐 이거 성질 하나 차이인데도요 우리 몸에 하나는요 아주 몸에 이로운 약이 될수 있는데 반대편에 있는 거울상 이성질체는 독약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물 속에서도 이 거울상 이성질체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대부분 다 존재합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포도당할 글루코즈라고 그러세요? 글루코즈요. 우리가 먹는 거울상 글루코즈가 그거울상이이상죠 D 글루코즈, L 글루코즈 얘기를 했죠. 들어봤습니까? 손 들어봤어요. 손 들어봤어요. 들어봤지? D 글루코즈, L 글루코즈, 그게 거불상 위성질입니다 그냥 모르고 우리가 다 포도당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자, 그러면 평면, 평광을 돌리는 방향 다르다. 각도는 같아요. 놀랍죠? 아까 유산균 발효시켜가지고 먹는 음식, 뭐, 신김치, 어, 요구르트, 구두 유산균 한 종류 아니다.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자, 이 거울상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이 부분만 조금 설명하고 쉬었다가 할게. 자 거울상에 겹쳐지지 않는 분자가 뭐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평면평광을 회전시키면 그 분자는 광학활성 카이랄분자 이건 안되겠다. 나중에 휴식 후에 설명을 하도록 할게. 할게. 자 여기서 잠시 휴식 들어갑니다.